해줬고요. 오전 9시쯤인데 일해야 돼요. 너무 슬퍼. 아! 아파. 오늘 밖에 비가 오거든요. 너무 슬퍼요. 오는 날에는 뭔가 좀 축축 쳐지고 살짝 우울해. 우울하니까 긴 생머리로 피고 미팅하러 갈 거예요. 오늘 저희 아침은 요거. 요플레랑 거 유나부스터랑 그리고 비움효소 아직까지 잘 먹고 있고요. 갑자기 와플이 먹고 싶어가지고 로투스 와플을 배달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음음응응 맑아 음, 맛있어. 음 음. 응응응응어응응응는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맛있어. 음.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지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영에도 가고 오후에는 미팅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도로에 그 시내 주행 속도가 50km로 제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 아이고야 내가 또 떨어질 줄 알았지 내가 어휴, 그래서 시내 50km를 계속 맞춰서 가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이 못 들어간 곳. 네. 여기서 맨날 지나치고, 저... <웃음> 저기였는데. 아, 시... <웃음> 세상에서 괴롭겨, <더 재롭게>, 그게. 매번 <웃음> 네 놓쳐. 여기 어디에요? 저 약간 길 치워가지고. <웃음> Okay. 시간 10분? 야! 너무한 거 아니니? 와휴, 정말. 잠시만요. 미안, 다들 미안. 좌회전인 걸 몰랐어. 우회전인 줄 알았어. 어? 미팅을 했는데, 정말 향도 진짜 좋고. 어, 저는 진짜 최근에 써봤던 에들 중에서 이거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도착 예정 시간이 1시간 10분. 아, 1시간 10분 걸린대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 1시간 10분이면 너무 많은 걸할수 있다고 이제 출발하면 언제 도착하냐 음. 이렇게, 골반으로 척추 하나만 찍어내면서 내려가고, 그렇지 않니? 오케이, 자세. 자,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유트라까지 붙잡하시고 자,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엑스, 엑스. 한달반만 흔들어야지. 한달 반만이라니. <웃음> <한달> 반만. <웃음> 마시고, 다섯 가져가셔서, 스탑. 자, 여기서 양쪽을 살짝 막 이만 오피까지, 그렇지 마시면서, 업세개만더 갈게요. 올라왔다가, 하나. 엔둘세개마지막 마시고 엔셋 가져가셔서 스타 손끝 2cm만 올려주고이지그렇지 배꼽도 눌러주고 오른쪽 겨드랑이 더 닫으세요 오케이 5쪽 4쪽 3쪽 2쪽 1쪽 잘하셨어요 괜찮았어? 10 11 12 13 14고5 16 17 18 19 2주세요22 23 오늘 아침에 필테 갔다가 집에서 씻고 벤츠 행사장을 갑니다. 크리에이터 동생인 혜성이가 있는데 혜성이가 요즘에 차 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리뷰도 하고 뭐 이런 전시장 가서 차 신차들 또 보는데 아랑 언니 벤츠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너무 좋지? 나꼭갈 거야. 전시장을 가요. S클래스가 새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구경만! <웃음> 구경만 하러 갑니다. 으앙 너무 떨려. 지금 끌고 있는 차가 벤츠이기는 한데요. 벤츠 SUV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세단이랑 SUV랑 저도 고를 때 고민이 많았는데 바로 그 전에 타던 차가 약간 스포츠카 느낌이라서 엄청 낮았거든요 낮다 보니까 이게 시야 확보도 잘 안되고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해 가지고 이번에는 suv 를 끌게 됐는데요 <웃음> 근데 아직까지 세단은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오늘 가서 음, 벤츠 세단은 어떤지 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혜성이가 언니 오늘 s 클래스 처럼 입고 와 그래가지고 야 그런 게 뭐야 하다가 목걸이가 마침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액세서리 포인트를 주고 갑니다. 예. 도착했어? 어, 난 이미 왔지.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도착했어? 어. <웃음>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네. <웃음> 거의 다 왔어요. 이런 건데, 이거? 도착했다! 뭐야. 뭐야. 너무 멋있잖아. 뭐야? 너무 멋있네 나좀 설레요 어떡해 이 특별한 차량을 위해 이어뉴 에스프레스는 자동차의 우수성을 기동하는 수 없었던 수준까지 에스프레스는 동거장의 차량이자 우수함의 성진과도 같은 차량으로써 에스프레스는 비할덕에 안 기술을 니다 진짜 시승을 하러가요 혜성이 덕분에 <웃음> <웃음> 내가 S 클래스를 시승하다니 와, 제가 타요. 야너 부럽다. <웃음> 하면 되나요? 네. 어때? 아 오, 진짜 부드럽다. <웃음> 해피 해피. 오. 와 진짜 예쁘다. 언니도 돌아갈 때 언니 쳐 못합니다. <웃음> 선루프 열 때도 이렇게 네. 쓰다듬어주면 돼요. 아 그냥 터, 터치군요? 터치. 아까 제가 그냥 누른 건지 뭔지 잘 애매해가지고. 내가 그래 믿은 만큼 얘가 움직이네. 음. 아, 우와 아 가는구나. 여기 메시방이 한번 올라오니까 음. 뒷좌석까지 바람이 시원하게 요 이제 벤츠 행사장 끝나고 혜성이랑 밥 먹으려고 하는데 와 방금 스클래스 타다가 내꺼 타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브레이크 느낌이 달라. <웃음> 이게 무슨 일이람? 음. 여기는 컬드썩이라는 카페입니다. 어, 너무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지? 찬키다안 먹었어. 음! 나 이거 몰랐어. 정신없으면 그래. 음, 맛있다. 빵 찍고, 떠먹어. 따로따로? 따로? <웃음> 원래 따로따로 따로 해도 입에서 튀기잖아요. <웃음> 어. 아니.. 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졸리거든. 1시간 지금 몇 번째 운전 중이니? 1시간 20번째 운전 중이니? 그런 거니? 집십오 대란 두겹씩 생겼네. 출장 있어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출근 하기 싫다. 너무 졸려. 아 너무 졸려. 끝 출근 출근하러 가지. 가야지 어? 핸드폰 뭐지? 바쁘네 <웃음> 핸드폰 로이그 <웃음> <웃음> 저 너무 힘들어. 연마하면 아 땀, 달아, 아니, 또왜 쓰러진 거야? 아 정말. 오늘 토너 크림만 발랐어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눈화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출장이니까. <웃음> 마스크 쓰면 안 보여서. 화장도 안 하고 <웃음> 일하러 갈때 점점 화장을 잘안 하게 돼요. 이거를 써, 이 거울 같이 쓰고 열심이 응. 일해볼까? 오늘 내 욕하면 욕했는데 오늘 내아 일하기 싫다. 아 퇴근하고 싶다 했는데. <웃음> 실장, <웃음> 고생했어요. 눈으로 욕하지 말고요. <웃음> 짬이 찰수로 진심 보여? 음. 아주 보입니다. 하고, 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키지도 못하고 진짜 일만 하고 어, 팀 친구랑 이제 밥 먹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1시간 14분이 걸린대요 으, 이게 더 힘들어 일하는 시간이랑 출퇴근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네. 열심히 집에 가서 편집을 또 해야 돼. 아무튼 집으로 갑니다. 안녕. 저는 도착했습니다. 7시 40분이에요. 오늘 저녁은 내내 편집 이래 볼까?